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애니어그램 유형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했죠 오늘은 나머지 유형들 6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캐릭터가 바로 6번이에요. 예전에 제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다른 유형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유독 이 6번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애니어그램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번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6번의 이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충성가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 내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6번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사라질 때 최후까지 남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6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충성가라는 겁니다. 이때 이 공동체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 같은게 될 수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름이 옹호자 입니다 여기서 옹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펜더 하면 축구 같은 게임에서 수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6번은 공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수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빵은 잘 안날려요 하지만 상대의 선빵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빵을 날리는 즉시 카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디펜더는 6번의 그런 측면을 말하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회의주의자 이게 이 6번의 전혀 다른 측면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이 이름도 상당히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충성가가 회의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거의 정반대의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라에 충성한다 또는 조직에 충성한다 이러면 좀 맹목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회의주의자는 의심이 많은 거잖아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6번은 이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좀 황당하죠 그래서 6번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6번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회의주의자와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 질문자 그리고 악마의 변호인입니다 여기서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이건 일종의 수거나 관용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애드워킷. 이걸 지적한 건데 선의의 비판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성인에 추대할 후보들을 검증할 때그 후보들의 성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주장에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뜻인데 신의 대변인에 반박하는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이 사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진짜 그런지 끝없이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6번의 이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성가, 옹호자, 회의주의자, 질문자, 악마의 변호인 자, 7번입니다. 7번은 6번에 비하면 그렇게 복잡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열정가이고요. 쾌락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일단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흥겨운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언제나 열정이 넘칩니다 평소 모습이 약간 흥분 상태예요 그래서 열정가이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리고 7번을 모험가라고도 하고 낙천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언제나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도해보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또 경험도 풍부해서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낙천주의자라는 이름을 긍정주의자와 비슷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3번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긍정주의자는 3번과 낙천주의자는 7번과 좀더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개그맨 노홍철이 긍정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3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7번으로 봅니다. 3번으로 하기에는 평소 모습이 너무 흥 분 상태인 것 같아서요. 자, 7번의 이름 정리해 볼게요. 열정가, 쾌락주의자, 모험가, 낙천주의자. 8번 유형도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전자라고도 하고 리더라고도 하는데 이두 가지 이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8번은 끝없이 강해지려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항상 개기는 면이 있죠. 그래서 도전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한 판씩 뜨다가 어느 순간 가치 있는 무리 중에서는 자기보다 더센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8번을 보스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스가 리더라는 이름보다 좀더잘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리더 지도자 좀 막연하죠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8번은 바로 보스 스타일의 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대장 두목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사라는 이름도 있어요 8번 캐릭터는 싸움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전사라는 이름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도전자 리더가 좀 점잖은 이름이라면 전사 보스가 상당히 노골적인 느낌이 있죠. 매우 8번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봅니다. 8번을 수호자라고도 합니다. 8번이 리더가 되고, 보스가 되는 건 무엇보다 자기보다 더센 사람한테 개기는 성향 때문에 결국 더센 사람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거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8번은 부하를 챙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챙긴다는 얘기가 뭐 따뜻한 말을 건넨다든가 이런 건 물론 아니고요. 8번은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근데 만약 부하가 어디서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복수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아주 잘 드러난 이름이 바로 수호자라고 봅니다. 자, 8번의 이름 정리합니다. 도전자. 리더, 보스, 전사, 수호자. 자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평화주의자죠. 거의 본명에 가까운 이름이 바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만큼 9번은 싸움을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싸움뿐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갈등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9번이에요. 그래서 평화주의자인 거죠. 9번이 다른 사람들과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이유는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9번은 타인과 동화되는 면이 있어요. 이걸 일종의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9번은 다른 유형과 함께 있다 보면 타인과 자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와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번과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은 두번이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얘는 나랑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9번 자신도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과 8번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고 하면 9번은 1번하고도 어느 정도 친하고 8번하고도 어느 정도 가깝고 해서 둘이 싸우게 되면 본의 아니게 중재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번의 다른 이름이 중재자 연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을 보존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지만 저는 이 이름도 9번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preserve 하면 보호하다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아까 8번을 수호자, protector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보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protect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요. preserve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보관하다, 보존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9번 중에 물건을 잘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버리면 자주 사용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 창고에 처박아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9분의 이름 정리하겠습니다. 평화주의자 중재자, 연결자 보존주의자 자, 이렇게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